안녕하십니까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오늘 한국 예배 아, 저희는 킹스버 스튜디오에서 <웃음> 아직도 기침이 좀 있지만 그래도 몸살 몸살 내용들 뭐 근육통 뭐뭐뭐뭐열뭐뭐뭐 뭐, 뭐, 뭐, 뭐머뭐 머리 두통 머머 이런 내용 다 지나갔네요 이제 다 지나갔고 <웃음> 이제는 <웃음> 이 기침이 기침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빨리 회복되고 <웃음> 또 어제도 어 몸이 몸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밸런스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백마 철마도 한번 짧게 나가서 어? 운전했는데도 오늘도 오늘도 밸런스도 느끼고 다시 느끼고 또 그거 <웃음> 하는데 일단 열하고 몸살 기운 뭐통 근육통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지나갔으니까. 어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어, 훨씬 더 힘이 있네요 이렇게 보이니 그래서 설마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근데 힘이 점점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 다시 어, 한, 한 며칠 동안에 어, 그, 맛도 없었지 아빠가 마, 맛을 못 봤어 기억하지 한 3일 날짜인가 3일 4일짜인가 3, 4일 날에. 미각이 없어졌지. 미각이 없어졌어, 미각이. 음. <웃음> 그 다음에 다 다음, <웃음> 다시 <웃음> 돌아왔을 때, 보는 건 너무 짜게 느껴. 음. 그지 쓰다고도 하시고. 쓰다고. 뭐, 음. <웃음> 이상했어, 처음. 한, 네. 한 4, 5일 동안, 네. 그지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가니까, 어? 이제, 이제 미각이 다시 돌아오고. 어, 이제는 제대로 <웃음> <웃음> 볼수 있고. 하여튼 <웃음> 여러분도 이러한 <웃음> 싸움들 가운데 <웃음> 어, 트럼 당성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미콜코스모스는 <웃음> 어, 싸워나가고 있을 때 사탄이가 분명히 공유할 수밖에 없죠. <웃음> <웃음> 사탄이가 공룡 <공격> 안 하면 <웃음> 사실 어, 재미없잖아요. <웃음> 그니까, 조금 고통스럽지만, 또, 물론,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 아파도 이것은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아시고, 분명히, 이겨낸다, 라는 마음으로, 봐야 앞으로 가야지, 계속, 죽은 상태로어할수 죽은 상태로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 그러니까 어, 이런 내용들을 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웃음> 건강 회복과 또몇년학 어, 시스템이 강화되고 <웃음> 이번에 워싱턴 DC 큰 트럼프 대회가 있죠. 어 토요일 날에 며칠 후에 그러니까 내일, 내일, 내일은 어, 우리도 출발합니다. 워싱턴DC <웃음> 어, <오신디시. 웃음> 엄청난 한 수백만 명랠리되니까 이거는 트럼프 랠리 중에 제일 큰랠리입니다 그냥 어, 백악관도 지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많이 많이 기도하시고 또 미국에 계시는 <웃음> 모든 식구님들 안전부여서 여러분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웃음> 기도하시고 <웃음> <웃음> 하이틴 어 우리 그 특별히 우리 뭐야 슈퍼 엘리트 J 팀하고 젊은 사람들하고지 어 뭐야 에디카와 가이츠 팀과 그 일본 팀들이 야 한번 테로그릴리 웹사이트 보자 테로그릴리 어 우리 그 이반젤러스 뭐지 전도사 님 전도사랑 <웃음> 나가고. 매일매일,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서, 스크랜튼, 뭐, 여기저기 하면서, 어, 윌스파리에서 뿐만 아니라, 스크랜튼, 뿐만 아니라, 대 우리 식구들이 정말로 감당받고 있어요. <웃음> 했어요. 우리, 루파운레에 있는 식구들도, 윌스파리 스크랜튼, 그, 어, 대회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일본, J팀, <웃음> <웃음> JT가 <웃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와 감, 감동 안 받을 수 있어? 아, 감, 감동을 감안 받을 수는 없어요. <웃음> 진짜 <웃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어, 그 나팔 들고 그거 하면서 하번하마 하마 올려봐 식구들이 볼수 있게. <웃음> 어, 걔네들도 젊은 많은 젊은 놈들이 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어, 또 거기에서 트럼프에서도 나라와 어, 세계에 <웃음> 위해서 <웃음> 싸워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 진짜 크, 아, 대통령 당선 날부터 지금 미국이 난리 난리. <웃음> 아니 완전히 그냥 이 3일 후에 뭐뭐했는데 언론 통하면서 그냥 자기들 축제 파티하면서 뭐뭐뭐 뭐, 뭐, 자기들이 이겼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시빨 그리만. 이거 법적으로, 무슨 언론이 법적으로 결정되냐고. 세상에. 이, 이 글로벌리스 언론들이 완전히 트러블이 이렇게 실현하는 거야. 이 보수 폭스뉴스, 이 사기놈들, 패신자들, 이놈들로 바이든가 이더걸. 그러니까 이런 사기가 미국, 미국 시민들이 이거 전, 진짜 이러한 커다 거대한 사기를 처음 보는 거야 이렇게 큰 국제적인 사기.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거는 미국 대통령, 세계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지 혼자. 그러니까 <웃음> 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아버님 후계자 상속자 이대웅이 미쳤다고 하면서 어? 세계 조직, 세계 정부가 없다. 무슨 말이냐, 음모론 뭐 이런 거 이런 내용을 통하면서 모든 세계가 보이잖아요. 세계 정부 안 보이는 세계 조직가 있다. 사실을 보이려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놈들이 미국에서 이거 사기 치는 거 보면 야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만큼 사기놈들이 <웃음> 그러니까 아, 진짜 미국이 지금 난리 난리 <웃음> <웃음> 점점 법적으로 트럼프는 어, 어제 그렸던가 노스카라를 이겼어요 다시 바이든가 이겼다고 하는데 그 전주가 빵 돌렸어요 또.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시 빵 돌리고 있어요. <웃음> 12월 14일까지 8일까지, 8 8까지 8일까지 어, 시간이 있으니까. 아, 어, 휴, 엄청난 싸움인데, 그래도 그래도 하여튼 트럼프는 이 내용을 통면서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다시 승리권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아휴, 세상에, 이런 사기 짓을 묘혹시민들로밖 깜짝 놀는 거예요. 얼마나 언론이 사기놈들인지또언론이 얼마나 미국 시민들의 투표를 무시하는지, 이제 미국인 일반 시민들도 깨닫는 거예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가짜 보수들로 <웃음> 그러니까 하이튼 놀라운 지금 싸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싸움이에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아, 어, 미크로 코스마스 이렇게 열빈싸움나 거니까, 여러분도 매일매일, <웃음> 그런 정성,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똑같은 순간에, <웃음> 행진, 행진, 아,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팀들의 일정이 너무나 심해서, 또 이, 많은 분들이 좀 아파지고 그러니까 <웃음> 회복이 정성이에요 회복 회복 회복해야 되는 사람이 정성으로 회복하고 기도하고 <웃음> 그런 정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근데 <웃음> 행진 내용들 집중하면서 하고 집에서 방에서 공부 내용들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서 여러분 일정을 <웃음> 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내용을 통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회복 시간과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트럼프 대통령과 어, <웃음> 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어, 생겨, 생겨, 생기고 겨 생겨 생또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웃음> 이런 큰 대회에 나갈 때 모두가 열정과 건강으로 나갈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마크 컴즈보다 서여질 수 있는 그러한 정성들 대리다 믿습니다. 아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으로 다시 인터넷으로 <웃음> 나오고 그러니깐. 목이 계속 간지 간지하네요. 이렇게 많이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이거 계속 <웃음> 기침을 <웃음> 그냥 어, 회복하려고 하는데 <웃음> 계속 말하니까 계속 목이 간지 간지하고 계속 목이 계속 괴롭네요. 그런데 문제 없어요. <웃음> 문제 없어요. <웃음> 왜? <웃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로벌 놈들과 싸우면서, 사탄, 정치, 사탄주의인들 싸우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를, 한발 났고, 한 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계단, 한 계단, 통하면서, 다시 그 승리권을 다시 건네 팡! 팡! 팡! 한꺼번에 할 필요 없어. 천천히, 팡! 팡! 천천히 <웃음> 타이밍이 맞으면 천천히 해도 돼 어차피 우리 12월 8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계속 연장해야 돼안 하면 큰일나요 <웃음> 18일, 12일, 8일까지 그 후에는 안돼그 8일까지 딱 이건 그러니까 한 매주 한2주간 한한 23주 시간이 1주 어 있으니까 <웃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주 어, 반도 있으니까 계속 싸워야 돼요. 법 법에서 법장에서 계속 싸우고 법장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고 <웃음> 법장에서 계속 어,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한주한주 노스카나엘처럼 한주한주다다 다, 아, 다시 잡는다. 땅 땅. <웃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힘든 내용이니까 우리는 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웃음> 하고. 어, 심오한, 어, 때입니다. <웃음> 하여튼, 여러분 많이 걱정하시고, <웃음> 아, 아, 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빨리 회복되고, 또, 여러분 보내신, 뭐, 어, 생강차, 뭐, 이런 것들, 우리 왕비 항상 매결주면서 <웃음> <매결이면서, 웃음> 또, 국정님이 보냈던 엔드로그라피스, 어, 쓴, 쓴, 쓴 한약, 오 그 내용을 먹으니까 매일매일 어, 바, 어, 내용을 <웃음> 박테리와 바이러스 뭐 이런 내용 방지하는 그런 약이니까 <웃음> 그런 내용을 통하면서 많이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우리 집안에 있는 애들 중에 <웃음> 이제 점점 아이들이 증상이 생기고 있는 <웃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훨씬 더 빨리 회복하게 되고, 그니까 우리 어, 나이드신 분들이 어, 여러 가지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빨리 회복수있도록 어,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국민들로서, <웃음> 우리의 어, 그 평화군 경찰의 어, 육군 어, 있는 어, 형제 자매들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어, 어, 뭐야, 피업픽업 어깨, 하고 어깨 어깨동무하고 하면서. <웃음> 다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팀원들이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우리는 서로 서로 <웃음> 돌봐주고 또 우리는 물론 아프면 안 되니까 안 되지만 그래도 어,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회복하시도록 좋은 약과 이런 것들 그들한테 저한테 계속 보내지 마세요. <웃음> 나는 이제 마, 마지막 부분이니까. <웃음> <웃음> 어,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좋은 약과 영향 있는 내용을 보내시고 우리 왕비도 그쪽으로 많이 그런 내용을 보내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회복하시고 어차피 죽음을 각오해서 싸워나가니까 어? 빨리 회복 나가는 것이 어?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회복하는 기간도 어? 어, 어, 정성이 기념해야 돼. 저희 몸 관리 잘하고 저희 몸과 마음 이 <웃음> 관리 아무리 잘해도 어, 그를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넘어서 그 내용을 정성 시간으로 보고 또그 회복 시간을 통하면서 더 강해져 또 <웃음> 어, 바이러스와 바테리아 <웃음> 다시 들을 수 없게끔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 나타나서, 나타나서 미크로코스모스와 아, 어, 막, 미크로, 더 크게, 활발하게, 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자. 자, 어, 그런 내용들 다 말하면서, 오늘, 우리, 10편 1장 2장. 갑시다. 10편, 10편 1장 2장. 이거는, 우리 시편 보게 되면 이제 시편에 있는 6 <웃음> 어, 가지 권들이 있어요 권, 스 복, 시서, 5 가지 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 어, 일권에, 권에서 1 시편 1 장부터 41이 들어갔고, 권권 2권, 2권에서 42부터 72가 들어가 있고 <웃음> 3권에서 73부터 89권이 어, 어, 70 어, 3부터89 시편이 어, 들어가 있고 4권에서 90부터 106까지 들어가 있고 5권에서 107부터 150, 어, 뭐 10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한한 10편이 한, 한 편은 시예요. 시. 시라고 봐야 돼지 시. <웃음> 그러니까 어,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10편이 <웃음> 그렇게 갈라져 있는데 사실 10편 1장과 2장은 준비 문서에 준비 문서. 인트로덕션이지 도입 부분? 예? 네? 아, 네, 도입 뭐 아니면 서론. 그게 말안 들려. 도입이나 서론 뭐 이렇게. 도입. 오케이. <웃음> 인트로덕션. <Okay. introduction. 웃음>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시편 전체에서 150편이 있는데, 그 150편이 5권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고그 5권 마지막 부분들이 항상 할렐루야, 어, 할렐루야, 뭐 어, 우리 하나님은 어, 축복 받으시옵소서.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끝나, 끝나요? 끝나요? 할렐루야 메시지로 끝난대요 할렐루야는, 할렐루는 이제 찬양을 한 뜻이고, 할렐루야. 야는 무슨 야자야? 야는 야외 의 야자야. 야외야. 그러니까 야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와 하나님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 야외. 할렐루야 할때그 마지막 야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야는 제일 중요한 할렐루만 하는 돼. 할렐루, 할렐루. 뭐 몰라도 할수 있잖아. 그거는 나쁜 놈이에요. 나쁜 신. <웃음> 어? 할렐루야. 그 야자는 제일 중요해. 그 야자는 야외 여우와 하나임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니까 러 컴에서도 안 보여. 이이 이, 이 카메라가 안 되니까 코에서도안 보여. 여기서 저녁 저절로 저, 뭐 어떻게 보냐? 아빠가 나이튼. <웃음>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그런 뜻이 <웃음> 야외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냥 아무 신아니여야외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웃음> 이러한... <웃음> 네용. 어, 어. 그냥 이게 왜 중요하냐? 아, 이거 이거 우리가 참 우리 어? <웃음> 우리 그 뭐야 우리 아대왕으신중이또 어, 교육, 교육하고 있을 때 <웃음> 아빠도 는 어? 걔한테 3일체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네. <웃음> 걔도 그좋아하지데 <그거> <웃음> 3.1일 체신학도 설명하게 되면 우리 문화문명권은 <웃음> 어떻게 됐냐면 은 인간들의 근본적인, <웃음> 근본적인, 제일로 큰 타락성에 나오려고 하는 근본적 내용이에 아담 해와의 타락 전에, 뭐 했어요? 아담 해와는 뭘? 하나님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특히 해와. 해와는 하나님 되고 싶었 그러니까, 루시아는 와서, 어, 너는, 너안 죽을 거야. 어, 너는, 눈이 열고, 너는 신처럼 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웃음> 해와는 신 되고 싶었지 여자. 여자들은 신 되고 싶은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신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여성적인 남자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타락의 사탄주의 내용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 죄와 악세계의 뿌리에 이게. 이 마음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되고 싶은 거. 아 이것이 얼마나 무서워. 운 그러니까 우리 그삼의일 신학을 설명하면서 신주님한테 <웃음> 교육하면서 원래 우리서 우리가 우리 교회 신학에서. 특별히 원리에서 그리스도는 <웃음> 신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원리에 딱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는 <웃음> <인간에 간> <웃음> 인간의 에 <웃음> 신이 아니고 창조주 아니고 개성완성, 창조 목적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인간이다, 라고 그래. 그니깐, 그러니까 그 내용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뭘 들었냐? 아, 내가, 그럼 크리스토는 특별하지 않았고, 또 내가 크리스토처럼 개성 완성, 개인 완성, 내 힘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또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자기가 조금만 가만히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하고난 아버님 없이 개성완산 할수 있냐 사실 아니잖아요 혼자서 개성완산 할수 없잖아 근데 그것을 알아도 이 깊은 마음에 있는 죄 안에 죄악의 사탄주의 내용이 있으니까 나는 신되고 싶다. 나는 아버님 없이 없이 계속 완전 못한다.라고 알지만 내 마음에 있는 사악한 까만 마음이 있는 거야. 이놈들 안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을 따른나고 하면서. 자기들이 개성 완성 혼자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르고 뭐 이런 내용하면서 하면은 자기가 개성 완성한다고. 왜그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가정 연합에 있는 그 문화가 얼마나 썩어버리고 얼마나 바래새인 문화돼버렸어요. 많은 목사들도 그런 생 생각, 착각된 생각입니다. 자기들이 참부님참부님참부님 아버님, 아버님, 해도, 아버님 없이는 자기가 계속, 계속 완성 못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몇년 전, 제가 생각 안 해도, 10년 전, 뭐, 어, 뭐야, 한국에 있을 때, 담디 맞 어. 예, 세계 회장님 제가 어떻게 개인 완전과 수있습니까 개성 완전 항상 이런 이런 이런 질문을 묻는 거야. 이거는 무슨 <웃음> 게임인 것처럼 <웃음> 아니 그만큼 우리가 베르세인드서 됐단 말이야. 그리스도 없이는 개성 완전 못 한다. 아버님 없이는 계속만찬 계속 못해요. 도 닦으면서 계성만찬안 돼. 도 닦는 사람들도 다 만나도 다 여신들 모시게 돼요. 왜? 자연을 여신으로 모시게 돼요. 많은 도인들이 이방신들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안 믿는다고 해도, 자기도 몰래 자연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도라고 도, 그런 사기세계에서 인간은 자연보다 낮아요. 도보다 더 낮아요. 그 하나님 창조 원리에서 그를 아냐. 인간은 자연보다 더 높아요. 그니까, <웃음> 크리스토는 온 세계 우주, 만물, 빵! 왕조왕 되는 거예요.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화 뭡니까? 완전히 달라요. 나는 무슨 동인으로서 나는 도를 찾고 나는 그 거대한 도를, 도 아래서 에 사는 거. 나 크리스토 안에 있는 자로서 크리스토 혈통받는 자로서, 는온 도세계와 만물세계 위해서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나만 아니다! 다른 사람들로, 자연과, 자연을 주관하는 사람을 길러야 된다. 그니까 이 대왕님이, 어, 여러분은 땅 소유하라고, 어? 어, 뭐야? 먹는 고기를 잡으라고 사냥하라고 어? 어, 낚시하라고 어? 자연을 주관하라고 <웃음> 생사 주관 <웃음> 돼지 먹으면 돼지 주관 자기가 실체적 사람 여자 아이들과 어? 애들 시키고, 부인을 시키고, 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생사주한, 자연주한. 동양철학은 거꾸로, 거꾸로 이방신 내용이에요. 인간은 자연 위에 있는 것을 몰라요. 자연을 인간 위에 놓아요. 동양철학. <웃음> 그러니까 이 동인들이 자기 도땅 나가면서 돌을 땅이 아니라 자기가 인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동물 내는 거야, 동물. 자연하고 하나랑 사는 동물. <웃음> 그거 못해라네 <웃음> 그거는 소유권의 상상도 없어. 하나님은 소유권자, 소유권 동하면서 소유권 뭐라? 왕권, 왕권, 소유권, 왕권, <웃음> 어? 그다 소유권에서 나와요 동양 철학은 노예들이 노예사상이에요 노예사상 나는 자연의 노예야 아 자연을 빌어야 돼오 자연 이건 노예사상이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몰라요 왕가의 사상은 아니에요 왜왕가는소유권하라 미 핏줄, 음, 완권, 실체량의 완권. 이거 엄청 차이지. <웃음> 완전. <잘. 웃음> 이 차이가 엄청나 천지 차의 천지 차. 네? 아, 10편 1편하고 2편 말씀은 해주시면 돼요 10편 아 읽었나? 네. <웃음> 자, 그럼 읽어보자 10편 1편부터 어, 10편 제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웃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암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 같으니 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무슨, 대해. 무슨 도에 대해서 맘마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 그 사람이 축복받는 성령을 그래, 성경. 요 그건 도교하고 달라, 그 완전히 동양철학하고 달라. 동양철학은 <웃음> 하나님의 율법 자체에 없어. 왜 율법은? 율법은 아주... <웃음> 생각해봐요. <웃음> 도교와 이 도인들이 항상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신비스러운, 설명할 수 없는, 정확하게 알수 없는, 무슨, 어, 그러한 도의 세계. 항상 신비함은. 신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데 하나님의 헌법, 율법을 생각하는 것이 뭐 헌법하고 헌법을 조금 달래지만 하나님의에서 나오는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정확한 내용들이에요. 무수한 신비스러운 내용들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존재, 인격 있는 신 명하고 원하는 내용들 그거는 정확한 내용들이에요 무슨 신비한 도덕적인 내용 그런 거 아니야 명확해요 그가 축복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 헌법을 묵상, 묵상한다고 그러죠.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함들이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은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Stop! <웃음>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 <웃음> 그러니까 원리 입장에서만 <웃음> 아버님이 보고 있는 부족이에요. 부족이에 왜? 원리에서 <웃음> 주, 주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을 하나님 아니 다라고 그래요？그러니까 <웃음> 아버님 께서 밤에 하나님 나지 않은 이것 을2010년11년 그때 부터 <웃음> 가르쳐 주 시고 가르치고 가르쳐 이 내용 이 얼마나 중요 지몰라왜 <웃음> 바로 왜, 한 2~3년 후에 한 시어머니가, 한 2년 후지, 2년 후에 한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엄청난 일한 탓이 만들어 자기가 자기가 이제 메시아였다고 아무리 다 하셨어요. <웃음> 다음에 하나님 나지 않은 뭐예요? 그말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사람이다 아무 사람이 그냥 자기 그리스도 될수 있는 거아니야 창조 목적을 완성했다고 주님이 아니다. 그런 거죠. 예, 그 무슨 음, 자기 개인 완성을 완성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미륵불처럼 아니면 아, 미륵불 아니고 어, 어, 보살처럼 불교에서. 많은 메시아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음, 자기 가신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서 어, 항상 자기가 신 되려고 아버님 말씀을 꼬이고 또 어, 난, 나를 국제 메시아로 만들었더라고. 그니까 나는 사실 작은 메시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들이 아버님 삼 대목에 부인 부정했지, 그 사기 놈들. 주님은 유일한 사람이 유일한 유일한 사람. 그냥 젊은 놈들한테설명했을때또 우리 신준이도. 젊으니까, 이런, 이런 예화를 많이 좋아해요. 비디오게임, 비디오게임, 어, 만약에 놀고 있다. 그 비디오게임 안에 있는, 뭐야, 인물이 있다. 그치? 인물. 캐릭터가 있잖아. 네, 캐릭터라고. 하는 그 캐릭터, 그 캐릭터는 그 비디오게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비디오 게임 자체를 만들었던 창조주 있단 말이야. 창조자, 창조자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 창조자, 그 비디오 게임 자체를 만들었던 창조자가 나와서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 그 캐릭터를 쓰고 그 게임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웃음> 여러분은 그 사람 캐릭터를 만날 때, 여러분은 사실대로 실체적으로 그 창조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죠? 창조자의 캐릭터를 만났을 때 창조자를 만나고 있다. 그 캐릭터는 100% 디지털인데 사람 아닌데 디지털인데 또 똑같은 순간에 100% 창조! 자예요. 창조자예요. 그 비디오 게임 세계 창조자예요. 똑같은 세계. 즉 <웃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웃음> 마주하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 우주는 비디오 게임 이 말은 이 우주 비디오 게임 만드신 분의 창조주예 하나님. 하나님 창조주가 캐릭터 하나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너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그이 비디오 게임 우주,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웃음> 또, 그, 육신의 몸을 바꿨을 때, 아버님 왔을 때, 아버님 만났을 때, 그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캐릭터랑은 달라요. 다른 캐릭터들이, 창조주가, 창조주의 캐릭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지 <웃음> 그거는 그냥, 다른 플레이어들이지, 참겨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고, 캐릭터, 캐릭터, 인간, 인간, 예수 그리스도 참아버님, 캐릭터, 인간이죠 100% 인간, 만질 수도 있었고, 뽀뽀도 할수 있고, 들 수도 있고, 그죠? 100% 인간! 그래, 똑같은 순간에 100% 하나님. 100% 인간, 100% 하나님. <웃음> 밤에 하나님 나지 하으님이 내용을 풀렸어, 풀고 왜? 밤에 하나님은 창조 전. 창조 전. 창조 전 하나님. 또, 창조 후. <웃음>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중심 인물을 세우시면 은 아담 같은 경우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 캐릭터를 사용하시고 땅에 올수 있는 거예요 100% 크리스토를 사용하시고 땅에 캐릭, 그 크리스토 캐릭터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낮에 하나님이죠, 이제. 낮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캐릭터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창조물이죠,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이제. 근데, 하나님의 창조물이어도 하나님께서 이 캐릭터를 쓰시니까 하나님은 그 캐릭터 안에 있단 말이에요. <웃음> 이 하나. 그야 말로 이 그리스도의 캐릭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들이지만 똑 하는 순간에 그 그리스도 아들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그 캐릭터 사용하시는 분이 이 컴퓨터 게임 전체를 만드셨던 창조주이기 때문에 뭔 내가 알겠죠? 이해하지 네. <웃음> 이제 젊은 놈들이 이것을 제일 좋아해, 이런, 이런 예화를 제일 이해하기 제일 어, 좋아해요. <웃음> 그런 말로 그리스도는 <웃음> 낮에 하나님 노래주 있는 거예요. 그죠? 낮에 하나님은 밤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낮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몸, 근데 그 그리스도 사용하시는... 보는 우주를 창조했던 우주 전에 계셨던 밤의 하느님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뭐에 마어요 나는 밤의 하느님에서 왔지 너희들이 밤의 하느님에서 오지 않았다 이런 거를 하신 거예요 <웃음> 아버님만 밤의 하나님에서 오신 거예요 <웃음> 그 말은 크리스토는 유인이 유인. 여러분 아무리 개인완성, 뭐 개성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 얼마나 정성 많이 들 이거 이거 이기 때문에 정성 드리거 아니야. 그렇게 통해서 크리스토될수 없고 신될수 없어요. 정성 드린 이유는 뭐예요? 크리스토한테 기쁨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토에게 뭐라고?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무슨 뭘, 뭘, 뭘, 뭐, 될라고 정선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정선. 그거 진짜 정선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자, 중심한 사기! 사탄주의. 응? 그니까, 러이 개성 완성 내용은 그리스도 없이는 대될수 없나 봐요. 이거는, 이거는 얼마 <웃음> 사실 사실은 일반 기독교에서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 우리 원리에 많은 목사들이 이것 자체도 몰랐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기 개인을 완전 혼자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면 아버님 배신해도 아버님의 통 배신해도 아버님의 줄 배신해도 아버님의 왕권 배신해도 그러니까 그는 자기 놈들때버렸잖아요이최체험가는놈들이 왜? 원리를 알았는데 이걸아는 것만 아니야 이 바바들이야 이 씨. 아. 완전 달라 걔네들이 아버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라고 생각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 그니까, 러그 사기놈들이 그 아버님 그렇게 배신했지. 어? 차. 아버님께서, 어? 형진이가 너희들보다, 어? 형진이보다 난, 아, 나,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시잖아. 그미디오까지 했잖아, 그거. <웃음> 너희들보다 통일교, 어 보다 이 형진이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잖아. 걔네들 다 들었어! 근데 걔네들이, 자기들이 아버님보다 더잘 안다 버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천일국에 상속자 못죠상속자들이 못했, 못했죠. 이게 사탄주의 천일국으로 저주받았죠그러그 이제 <웃음> <그리고> 이런 <아이젠>, 내용을 <웃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크리스토의 유일한 성. <웃음> <웃음> <웃음>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웃음> 크리스토의 유일성에 가까이도 올수 없어요. 이런 바보들이 아, 어? 아빠한테 와서 <웃음> 어, 개성 먼저. <번사가> <웃음> 그거는 제일로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요. 크리스토 없이는 개정 먼저 안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나 안에 살아야지. 그리스도 통하면서 개정완성이 돼요. 내 뜻이 없어지고 그리스토 뜻만 있을 때. 그대거예 아니 멍청천바 내가 뭘 하면서 무슨 이게 무슨 비디오 게임 그럼 오늘 무슨 다앱 앱, 다운로드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분? 게임을... 이건 무슨 물품을 알라 바보 같은. 바르셀린들 힘 떼려 아는 내용들 몰라. 그리스도 없이는 개성원상 불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아이들랑 훈독회를 거꾸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는 아버님의 천성경만으로 훈독회하게 되면 일세는 알겠지만 이 세부터 다음 세대부터 성경학연결권이 끊여버려 천성경의 뿌리는 뭐야? 아버님 신학의 뿌리는 뭐예요? 성경. 성경 바탕이 없어지면은 연결이, 연결권이 없어지면은 아버님 천성경 갖고 완식 빨간 좌파놈들처럼 해, 해석할 수 있어요. 아버님 말씀 꼬이고. 이 미친놈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동사녀냐자처럼 그리는 것처럼 이 지금 서양에 넷플릭스... 이렇게 된다니까 음. 그러니까 구약, 신약, 성약 다 알아야 돼 다. <웃음> 여러분 아이들 그냥 <웃음> 어, 나는 제일 높은 것만 있으니까 하고 <웃음> 전성에몇번 나오니까 성경 필요 없다고 그래. 아버님은 학교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어쩔 때, 부모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할머니 할머니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어쩔 때, 잠도 바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 아, 아. 삶이 너무 바보야. 전체보게 되면은, 아버님은 모든 말씀은 성경 중심만 해. <웃음> 성경 바탕. 그 기반이 없으면은, 아버님은 무슨 해석 어디서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면은 완전히 시발된 좌파 놈들한테 해석이 갈수있어요 <웃음> 어, 아버님은 자연 대에서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세계 뭐라고 온난한 지구, 온난한, 지구 온난한 지구 온난한 운동 하셔, 하시고 계셨구나. 네, 그린뉴딜을 서포트. 그린뉴딜 서포트하고 좌파 세계 온난한 어, 중앙 정부의 목적을 서포하시겠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어요 어, 또 아버님은 사랑,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되는 우리 적들까지사랑해야되는 동선 연아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 그 사람들이 오늘 어, 아이들이 동선 연아자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요. 이렇게 되버렸나 이게 진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네. 교회 아니지 이제 타락된 교회 이렇는 네, 가정연합 안에서 가정연합 안에서 그렇게 그대로 열 일어나고 있다. 왜 성경 연결권 성경 성경을 부인 부정했어요 바보들 성경 모르는 사람이 천성경 읽을 수 없어. 성경 모르는 사람이, 구약 성경 모르는 사람, 신약 성경 모르는 사람. 은 천성경 읽을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산할 거야. 그, 그거는 원래 좌파식으로 할 거야. <웃음> 아버님은 우파야죠 축, 축, 축. 세계, 승공, 반대, 공상당, 어? 조직을, 아바리, 메시아에 세우신다. 그거는, 극, 우파, 우파, 극, 극, 극, 극, 극, 우파. 그렇게 하면서, 이놈들이, 어? 그것을, 성경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 바탕을 빼면은, 다 좌파로 가. 성경 자체는, 우파니까. 성경 자체는 나오는 하나님은 보수니까 보수. 하나님의 나을 성경 에나온 하나님은 아이들 죽이지 말라고 래요 그거는 보수 정치 포지션. 성경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 나 그래요? 그거는. 포수결환이 응.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나쁜놈도 어쨌든하고 전쟁해야 한다 그는보포수전쟁목법이에 응.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응. 동성영에 트랜지젠다 아동성폭행, 아동성매매 How do you say abomination? 신성원도 No, abomination, abomination. 신성원도 is idolatry 혐오. 아이 진짜 그 단어 한국 사람이 알아야지 아빠는 미국에서 태어나잖아 지 <웃음> Abomination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일 혐오하고 싫어하는 내용 <웃음> <웃음> 신성 모독은 아이돌티 아니야? 아, 그거는 우상숭배고요. 신성 모독은 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웃음> 거가 맞나요? Oh my gosh. 오케이. <웃음> 네. 죄송해요. 오케이. 이거 한 찾아봐. 찾아보고 <웃음> 네, 네, 항상 <웃음> 써. 네. 오케이. <웃음> 엄마. <웃음> <웃음> 네,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가 어려운 거야. 이거 두두 언어로 항상 하는 거지 이거는 쉬운 거 아니야, 진짜. 진짜 그래서, 쉬운 거 아니야? 그거 보수는 <웃음> <아이처네>. 범인들을 <웃음> 처단하라고 하시는. 어 그렇지. 보는 범인들을 또 강력하게 벌을 주라. 어 그렇지. 범인들을 강하게 벌을 주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용서해도 법적으로 벌 줘야 돼. 네. 왜, 그렇지? 자 그러니까 나쁜 행동하면 책임져야 돼. 네. <웃음> 좌파 남들이 뭐해? 좌파 남들이 생각하는 뭐해? 아니다. 자파놈들이 생각하는 것이 인간은 착해요. 인간은 착하니까 환경이 인간을 나쁘게 만들지. 인간은 착하니까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은 착하니까 환경이나 인종차별이나 가난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인간들을 실패하게 만들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인간, 인간의 책임이 없단 말이야. <웃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피해자가 됐는지. 그것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돈줄수 있는 거요 하여튼 그 성경 바탕을 모르면서 천성경 읽어도 아버님을 쉽빨간 공상당 빨갱이로 만들 거예요. 이놈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 공부할 때 아버님 말씀만 알면 안 돼요. 아버님 말씀의 바탕 성경 세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 어, 다말에 대해서, 뭐뭐뭐 어, 어, 어, 루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때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왜? 아니, 아버님을 이해하려면 뭐 다말을 이야기한, 이해해야 된다. 아버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다말도 성경 캐릭터잖아요. 그치? 그렇지. 예. 오사바마니씨. 아 가증이라고 하는 거. 가증. 네, 가증. 가증. 그 항상 기억하라고. 예, 예, 겠습니다 어? 네. 가증. 네. <웃음> 가증. 하여튼 음. <웃음> <웃음> <웃음> <아이젠. 웃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쉽빨근 좌파 사기꾼들 되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파워하말이에 자기 개인 완성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완성하서는 크리스도 필요 없는 거예요. 개인 완성되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야 된다. 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지옥 가가 흰 띠도 아니야. 흰 띠도 아니야. 흰 띠도 아니야. 흰 띠도 아니잖아니잖도아이는 나는 도 없이는 나는 어떻니게임 띠도 아니야. 내띠야지 내가 더커야면서가더 커지면서 게 아니야. 되는 거아니고 거꾸로 되는 거야 내가 계속 없어져야지 그리스도가내 안에 커지죠. 그럼 내가 내 개인 완성, 그리스도의 개인 완성하고 하나 되는 거죠. <웃음> 그럼 내가 없어야지 그리스도를 <웃음> 믿고. 그러니까 우리 성전으로 오신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근본적인 힌띠 랩을 금, 근본적인 내용 알았단 말이야. 나는 혼자서 개인 완성할 수 없다. 나는 아버님 필요 있다. <웃음> 아버님 없이는 나는 하나님한테 갈수 없다. 나는 아버님 필요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님 후계자 상조자 대인자 이대공에서 보다 할 거다. 거의 이런 분들이죠. <웃음> 그니까 여러분도. 어, 서로 서로 질투하고, 뭐, 뭐, 뭐, 예, 욕하고 뭐 이렇게 하지마 하지만 상관없어. 아버님과 어? 아버님의 삼대왕권 입장에서 <웃음> 여러분 싫어하는 성전식구도 그 사람도 어려운 결정하고 모든 거 버리고 그리스도의 삼대왕권을 모시고 보호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싫어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모두가 책임과 자유를 할수 있도록 허, 허락해 주잖아요. 자기 조직도 만들 수고 자기 교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허락해 주잖아요. 중앙 조직으로 다 해결하는 거 아니고 왜? 자유와 책임! 그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몇 시간 한 시간 왜 12시 35분이라 그래? 아, 아이, 진짜. 그, 그런 걸좀 해야, 해야지. 두 시간 했다고 생각했니 <웃음> 아, 내가 지금 두 시간 했나라고 생각했지. <웃음> 두 시간 됐나 벌써? <웃음> 아유, 진짜. 하여튼. 그리스도의 유일성 여러분, 오늘 아셔야 돼. 크리스토 유해성 없으면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단 말이야. 없어! <웃음> 근데 그 크리스토 유해성은 자기, 이제, 엄마가 물었지. 그러면 아버님을 메시아로 증거할수 있는 제일 쉽고 제일 빠른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웃음> 원래 바보들이 신학적으로만 설명하라. 바보야, 원래 대부분사람을 신학적으로 안안 안 알고 싶어. 성경 말씀처럼 그 나무를 알고 싶으면 과실을 봐라. 그 나무 보게 되면 과실, 그 과실 보게 되면 그 나무를 보게 된다. 그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더잘 알아요. 무슨 이런 저런 신학 저런 신학 <웃음> 창조 목적, 일반 사람이 그런 시간도 없어. <웃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왜왜 왜, 메시야냐? 제일 빠른, 제일 간단한 설명 뭐냐? 과실 봐라. 아버님의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 일대왕과 천의구 헌법 3대 왕권과 가인와 아베, 국진형님과 어, 어, 저하고 이 통일된 모습 하고 그 통일된 모습에서 아버님의 사랑으로 천의구 헌법이 나왔다. 그거 과실이에요. <웃음> 이 거대한 세계를 어느 날 덮은, 덮는 헌법, 그 문화 문명권, 실체적인, 실체적 헌법이 나왔어요. 그런 과실이에요. 실체적인 과실. 아무리 신학적으로 뭐 해도 뭐 해도 뭐 말해도 참부만님 뭐 참가정 이렇게 말해도 뭐뭐 레벨물 참가정, 참가정 말하는 무슨 참가정은 다완벽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참가정이 하나 못 된다고 이제 그런 그런 게임을 놀고 있잖아요. 그거는 과실 아니에요. 아버님의 과실은 아버님의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 왕권과 가인와 아벨. 그 통하면서 실체적인 세계가 볼수 있는 과실, 전의국 헌법. 어느 날에전 세계, 어느 날에 많은 나라들이 그 헌법 아래 실체적인 나라가 운영할 거예요. 그거는 실체적인 과실이에요. 그 과실을 봐라. 그러면 그 나무가 어디서 왔는지 알 것이다. <웃음> 왜? 그 과실은 폭군 중앙정부, 어? 위신 아니에요. 그 과시는 인권과 인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유와 책임을 지키는 헌법이에요. <웃음> 악한 하나님은 그런 과실을 만들 수 없어요. 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그러한 과실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메시아가 이사람의 메시아다라고 하 사람들 중에 어떠한 메시아가 어떠한 메시아의 과실이 이러냐? 사실은 이거는 제일 큰 증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새로운 식구들도 여기 전도되고 어? 우리 커뮤니티랑 훈련도 요즘 다오고뭐 이렇게 하는 산들 보게 되면 똑같아. 무슨 신학적인 내용 들 때문에 오, 온 분들 아니에요. 왜 왔냐? 우리 천일고 천국, 헌법 우리가 뭘 추구한지 아니까. 왜 왔냐? 철창 <웃음> 내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왔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책임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 과실 그 헌법 안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도 와요. 새로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신학가 아니야. <웃음> 신학가들이 원래 아주 베타한 남자들. 이베타베타베타 남자들. 일반 사람들이 일, 일반 열심히 일하는 남자들이 알파 남자들이에요. 신학대에서 잘 몰라. 신학대에서 신경 많이 안 써. 근데 실체적인 삶에, 실체적인 내가 어떤 나라에 살 건지 이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기간철창축제에서 <웃음> 우리 문화 문명권 보면서 천일구 헌법을 실천하는 커뮤니티를 보면서 천이구 헌법을 실천하는, 어? 가인와 아벨과 3대 왕권을 보면서, 아, 이문 목사님은, 어? 감사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이, 이런, 이런 문화 문명권이 놀랍다, 이거. 이건 그냥 총기만 좋아하는 것만 아니라, 여기에서 자유와 책임으로서, 저기에, <웃음> 하나님한테, 정성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표현한 마음으로, 훈련하는 거다. 준비하는 것이다. 악한 놈들, 악한 놈들이 이겨낼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다. 평화군 경찰 훈련한다. 근데, 이거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심한 경찰군 내용 아니고 <웃음> 모든 시민들이 참석한다, <웃음> 여자들까지 참석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죠. 나도 아들, 딸들 생기면 은 나도 이런, 데, 이런 데에서 기르고 싶지. 이런 커뮤니티, 이러한 나라, 내 아들, 딸들이 더 강한 알파 사람들 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면 나는 그런 아이들 원하지 계속 약하고 비시비시하고 이런 아이들, 누굴 원해 원하지 않아요. 그런 활발한 사람 살도 살아도 그래도 자비가 있고 이웃을 보호하겠다는 보다 더큰 윤리가 있고 <웃음> 자기가 열심히 훈련하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 부시하지만 또 다른 순간에 팀에서도 같이 훈련도 잘할수 있고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훈련에서 오로바이 철마, <웃음> 철창 어, 기마부의 <웃음> 훈련 미래 비행기 훈련들, 미래 잠수함마 훈련들, 미래 보트 훈련들 이런 것보면서더 실제화하게 보이죠. 전위국 삶이 무슨 삶인지. 평화군 경찰은 무슨 내용인지. 그런 내용도 소유하면서도 나라 위에서 쓰고 자기가 소유권자 될수 있는 권리, 자기가 땅주인 될수 있는 권리, 자기가 어? <웃음> 하나의 원권과 함께 나라 운영은 모두와 같이, 같이 평 검찰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무도 훈련과 이런 내용도 훈련에 그런 것이 참 좋은 것이 이런 무기들이 들어가잖아요. 하고 이런 생산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부잔지 좀더 가난한지 백인인지 흑인지 뭐, 여자, 남자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요. 다 같이 훈련할 수 있어요. 왜? 다, 모든 사람들이 더 강하게, 만 강하게 만들게. 그 모든 사회적적인, 그, 특별히 공산주의가 항상 얘기하는 그 벽들이 무너뜨려요. <웃음> 모두가 같이 훈련한 문화. 서로서로 질투할 문화 아니라 서로서로 같이 훈련하는구나. 우리 팀은 항상 모든 것들에 있을 수 없으니까 아 그쪽 팀도 세면 우리한테 사실 윤리해요 그쪽 팀도 세면 그 우리한테 윤리해요 그러면서 우리 통합된 훈련도 같이 하면서 서로 서로 항상 중요하고 아, 감사로 표현한 표현, 우리. 평화군 경찰, 왜? 한 평화군, 한평화 경찰. 한 천의 군 헌법이 우리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고 그한 천의 군 헌법은 북군,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 정치, 사천주의 나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 인간들의, <웃음> 어? 하나에게서 주신 인권들과 인권권리드 아, 최대하게 보여. 자, 유와 책임, 최대한, 보안보안하 그러니까 <웃음> 세금도 불 콜리드. 콜리드. 콜리드. 콜리드. 콜리 그 천육을 완전히 따네요. 따라요, 달라요, 달라요. 그 과실이 악한 나무에서 올수 없어요. 레벨을 묻는 정말 로 이단 사이비면 <웃음> 하고 사탄의 입에서 왔으면은 많은 계신 교인들이 아버님 그렇게 공격했지. 그사실은왜 아버님께서 만드신 <웃음> 세우신 삼대 원권에서 헌법이 나왔는데 왜그 헌법에서 아버님은 진짜 사, 사탄 사입이면 어떻게 그 과실에서 사탄나라들하고 모든 사탄나라들하고 정 반대된 나라가 나왔어요? 어떻게 그것이 말이 돼요? 그거는 하나님에서 왔으니까 그결과 가시 나왔지 사탄에 왔으면 그냥 똑같은 사탄 사탄의 똑같은 반복된 어? 중앙 정부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웃음> 결국은 사람들이 그 <그렇게> 실해요. <웃음> 아버님의 아버님의 제일로 세게 증가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 아니에요. 여러분, 들도아니에요 아버님의 러줄 3대 분권이에요 3대 여권에서 나오는 헌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그 <웃음> 자기가 신 되고 싶은 사람 그 여러분, 여러분, 아싫어요 자기만 있으니까. 분여러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개성 완성하고 한나라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리스도가 피땀 흘리면서 세우신 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수 있죠. 또그 왕권은 악한 헌법 만들다 만들었던 아니고. 정반대, <웃음> 세계 위에서 자유와 책임을 지키는 헌법. 지민들이 자기 재능과 능력으로 왕권들처럼 자산과 내용들, 승리권을 길릴 수 있는 나라 시민들이 왕과 제사장 되는 나라 왕 아버님의 왕권이지만 그거는 법권 아니에요 대법원만 있지 대법원 아, 부분이죠 쉽게 말하면 천리거 왕국 <웃음> 왕권은 아버님 왕권 법을 만들 수 없어요. <웃음> 중앙 정부가, 중앙 정부가, 중앙 군대가 없어요. 자기 운영할 수 있는 군대가 없어요. 아버님 뭔가는 법을 지켜야 돼. 대법원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야 돼. 아니 어떻게 그런 나라가? <웃음> 악한 사탄 사이비 레버런에서 나와요. 그거는 인류 역사상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왕국인데 사탄 세계의 모든 왕권들하고 왕 어, 왕가들하고 왕가들 왕권들과 왕 국들 왕국들아. 정반대. <웃음> 실질적으로 말하면 본인, 우리의 아버님의 왕권한테도 큰 혜택도 오는 것도 아니죠. 어? 최대한 혜택을 아버님 왕권한테 어? 집어넣고 싶으면 그럼 사탄 세계 왕권처럼 하는 거지. 모든 것을 중앙 중심으로 하고, 중앙 조직으로 하고, 중앙 정부로 하고. 근데 그거는 사탄주의 문화 문물 거아에요한 시험, 한 시험을 처럼, 한 시험에는 그런 것을 만들지, 어? <웃음> 그 과실이 달라요. 과실에서 뭐라고 나무를 알수 있다고 나무. 어, 아버님은 어떻게 이단 사이비, 사탄 사이비에 어떠한 기독교 교회보다 인간들한테 자유와 책임과 인권과 그 모든 내용을 지키는 헌법까지 내려주셨죠 그건 어떻게 사탄 사이비에서 나와요? 그건 오직 사랑의 하나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아버님의 기쁨이 중심이 되대요 아버님의 영광 그리스도 유일성 그것이 있게 되면 은 이런 바레새인 파보같은사이비님들이 계속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유일성을 이야기하면 그럼 아버님의 핏줄 왕권, 3대 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또 아버님께서 세우신 형제의 통일된 모습 가인와 아벨 역사상 의 처음으로 아버님 뜻 위해서 승리권을 만들고 그사위기대의 승리권이 얼마나 위대할지또 우리 강현실 참모님세고시고세고시고 아버님의 3대 아, <웃음> 3대 4위기대 그 승리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몰라요 그 승리권 때문에 천일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헌법이 나오는 거죠 그거 없었으면은 환불, 바이바이, 없어. 그 승리권 때문에 우리는 전익을 바라보고 전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 힘내시고 또 내일 우리 워신디시와 어? 어 그런 큰 세계의 내 아, 네, 모레인가 내 네, 네, 모레 오신 디스 쪽으로 나가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분들 오지 마시고 <웃음> 근데 딴 팀들이 정선 드리고 싶은 분들도 아마, 아마 올 거니까 어, 여러분도 안전하게 그쪽으로 가시고 <웃음> 이거는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큰 행진 될 수도 있어요 수백만 명올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안전과 또 트럼프 대통령 승리하고, 아, 어, 미크로와 마크로가 다시 이 어려운 내용들 가운데 이 좌파놈들이 세계 어, 슈퍼 엘리트와 사탄주의놈들이 세계를 다시 자유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순간들에 아버님의 승리권과 어, 아버님의 3대 원권과전일 천일 헌법과 전일국과 모든 전국 종족 왕방 왕비들이 <웃음> 하나 돼서, 아 <웃음> 어? 이, 야, 사탄이가 이런 내용들의, 어? 아, 아 뭐야, 아, 방해 내용들 보냈어도, 우리는 그것을 <웃음> 성령의 힘으로 <성냥이므로> 이겨내고, <웃음> 어? 아, 이번에 주말뿐만 아니라, 빨리, 삼태통에 다시 당선되고, 또 세계의 사탄주의 놈들잡아할수 있는 하고 세계 뭐야 아, 빨갱이들 아, <웃음> 중국 공산당 멸망 할수 있는 그러한 아, 역사되면 될수 있는 아,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때 아,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열심히 정성들이시고 회복하는 분들이 빨리 회복하시고, 회복는 정성이 회복, 정성하고, <웃음> 또, 어, 아닌 분들이, 어, 거기 가서 대신으로 싸우고, 어, 또, 데모도 하고, 또, 트럼프기와 성적기를 흔들고, 어, 그런 큰 싸움이, 어, 뭐야, 어, 토요일에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위에서 기도하시고, 정성 모으시고, 어, 그때, 그때의 그때 여러분과 함께 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웃음> 또 함께 쌓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드나게 되고 어, 그내용 요소들이 미크로코스모스와 마크로코스모스의 요소들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승리할 수 있는 파워가 되고 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권으로서 세계를 다시 천일국 어, 방향으로 자유와 소유권, 자유 어, 책임 방향으로 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적인 어, 내용들 될수 있는 요소들 되리라. 아주 아주 아주 아 많이 어, 정성 기도를 하시고 또 어, 토요일에 그 길거리에 오신 디셋에 뵙겠습니다. 아.